<웃음> 아 잠이 안 오네 괜히 지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잡혀간 구미호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? 내 간에 먹으려고 한건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. 네, 음, 음, 음, 음. <웃음> 아, 발만 떨어지대. 아, 왜 이렇게 옆에서 한숨을 쉬어? 음, 우리 딸왜 그래? 아이안 먹을 거면 나 줘. 아이 나도 이제 당근은 지겹거든 니밤 네 내놔 군침이 싹 떠네 음. 안돼! 멈춰! 반찬 스틸! 멈춰 리아야! <목소리> <오우. 웃음> 엄마 아빠 응응. 음, 음? 그 구미호 있잖아 음. 왜또그 구미호가 또 너한테 뭔지 했어? 그 녀석이 아주 혼쭐이 내줘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, 뭐? 뭐? 아니그 녀석이 불쌍해서 그래. 아니 너가 웬일이야? 그 녀석 얼굴 좀 보니 좀 잘생겼던데. 그래서 그런가? 빨리야,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넌 밥이나 먹어. 아이, 요리야,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건데. <웃음> 불쌍하긴 뭘 그냥 가족들이 다 잡아먹혔다고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음 요루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빠는 그래 요루야 네 맘대로 해 여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정하 이거 어딨어 그래도 요루가 선택한 거예요 요르가 간을 뺏긴 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요르가 진심으로 보내주자고 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엄마 아빠 그래, 잘 살고 구미호 사냥꾼한테 잡히지 말고 달신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, 조심히 갔다와, 차 조심하고 네 갔다와 우리 사랑하는 딸아들 아휴 학교 늦었어 빨리 따라와 어, 아 오빠 학교 늦었다 빨리 가야돼 어? 어? 어가 학교 늦었다니까 오빠는 또 학교가 다가 PC방으로 빠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나게 혼준할 거면서 뻔이 아는데도 그걸 또 빠지냐 어? 에이, 이상하다.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? 기분 탓인가? 에휴, 어. 뭐 어쨌든 간에, 오늘 또, 등교 혼자서 왔네. 어? 어? 응? 어, 어. 뭐야, 쟤. 어제 보내줬는데 왜날 따라오지? 이. 오늘 그치 잘 나왔네 음. 요리야 요리야 저기 엄청난 꿈미나 민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타인 누구야? 누구야 소개시켜줘 너무 잘생겼어 잘생이상? 누가.. 아.. 잘생기긴 누가 잘생겨? 진짜 왜 하루 종일 나 쫓아다니는 거야? 아무래도 안 되겠어. 가서 한마디 하던지 해야지. 나 잠깐만 다녀올게. 어.. 온 어, 좋겠다. 자, 학교까지 따라오면 어떡해? 왜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는 건데? 저렇게 잘생긴 얼굴 천재가 있었나? 진짜 완전 멋있게 생겼다. 저 밑에 눈 밑에 점좀 봐. 그러게 말이야. 근데 저 옆에서 꼬리치는 끼지배는 누구야, 대차? 참나 후배 같은데 감히 저 잘생긴 애한테 꼬리를 켜? 눈꼬 시려 죽겠네. 하여튼 요즘 후배들은 정말 빠졌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왜 자꾸 따라다닌거지? 아, 아까 한마디 했더니 그래도 음... 아... 어, 이젠 안 따라오는 것 같네 아왜 따라다니는 거냐고 물어도 제다나니까 답답해 죽겠어 빨리 집이나 가야지 거기 스탑 핑크머리 멈춰 아... 우리 학교 선... 선배님? 그만 야! 뭐 아까 급식실에서 얼굴 찾던 남자애랑 같이 있던네그애 맞지? 그 남자애랑 친한 사이야? 아니면 뭐 사귀는 사이? 아, 어,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어.. 어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? 스탑! 됐고그 남자애 언니한테 소개 좀 시켜줄래? 내 취향이거든! 귀여운 강아지같이 생기기도 했고 여우같이 생기기도 했고 <웃음> 아무튼 그냥 마음에 들어 가지고 싶어졌어! 아.. 그게.. 저... 연락처는 없고, 잘 모르는 사이에요 뭐야? 지금 해달라는데 말이 많아. 그게 말이 돼? 하, 참나. 요즘 후배들 빠져가지고 맨처로확 잡아당겨서 얼굴 못쓰게 만들어줘야 정신 차리지? 그게 잘, 잘못했어요. 음? 말만 하면 다야? 딱! 에 네. 이빨 날려줄 테니까. 괜찮아, 요루야? 어? 응? 뭐야? 그 많은 소이 맞네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게 감히 모르는 척을 해?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요루를 괴롭히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, 연습생! 뭐 어쨌건데! 어쩔 어쨌건데! 음, 음, 음, 음, 뭐, 치려고? 안 오? 돼! 아 가자! 빨리 가자! <웃음> 우리 또 가, 가, 가자! 참, 어. 참 나! 어, 참 나! 이없어 진짜! 응. 고마워, 도와줘서. 어, 어? 아, 위험해 보여서. 응? 너왜 하루종일 날 따라다니는 거야? 아침에도 따라오고 아깐 얘기 못 들었지만 꼭 들어야겠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? 왜안 떠나고 내 주위에서 서성거려? 그치만 이젠 난 돌아갈 곳이 없는 걸 이젠 나한테 가족은 없으니까. 아, 어, 그, 그렇지. 그래도 향기. 어? 돌아갈 곳이 없는 것도 맞지만 너에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중독되는 향기가 있어. 어, 그, 다가오지 마. 난 너를 지키면서 옆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뭐, 뭐하는 거야? 어, 어,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어디 아파? 빨갛게 누가 빨갛다고 그래? 지금 더, 더워서 그런 거거든? 아, 어, 그런가? 어쨌든 요리야 정식으로 소개할게 나는 지호라고 해 구지호 구지호... 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텐 방금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줘 알았지? 응? 아... 어... 응? 음.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위험한 녀석 사라져서 다행이라니까 하휴 다행이야 다행 다녀왔습니다 음 우리 사랑하는 딸 왔구나 뭐, <웃음> 어, 이게 어? 어떻게 된 거야? 어어 저 녀석이 왜 여기 있어? 여보! 여보! 여보! 여보! 여보! 내리고! <웃음> 엄마 아빠 인사해 구지호야 구구구구지호? 오늘부터 우리집에 며칠만 머물거예요 아니 딸내미 분명히 저 녀석은 내쫓기로 했잖아 여보 뭐라고 좀 해봐 주 괴물 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아니, 너가 내쫓기로 했는데 왜 데리고 들어오는거니? 그게 당분간 새 곳이 없다고 해서요 가족들이 다 잡아먹혀서 돌아갈 것도 없고요 그때까지만 저희집에 좀 머물게 하면 안될까요? 저는 제가 갇혀있던 지하실도 좋아요. <웃음> 여보 어떡하지? 리아야 어떡해! <웃음> 그래요.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녀석도 우리 딸의 간을 노릴 것도 아니고 요로랑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천천히 이야기를 물어보죠. 그리고 이제 가둬두지 않아도 되니까 지하실은 지내기엔 좀 그렇고 음... 오빠방에서 같이 지내면 될것 같은데요? 어? 아니야! 난 혼자 자는 게 좋은데! 어쩔 수 없잖아! 짐뭔제로야단 음... 며칠 만이야, 알았지? 그럼 아주머니 아저씨 며칠 만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난 맛없어 내가 내는 지방이 가득할 거라고 걱정하지마 이젠 안먹어 그... 그래? 그 크... 그러니까 선배가 따지해 줘야 돼요, 알았죠? 그러니까 우리 때리려고 막 주먹 들고 그랬다니까. 음, 걱정 마, 내가 혼내줄게. 감히 예 악부니들을 건들? 응? 그럼 그 녀석을 잡으려면 오늘은 그 여자애를 먼저 잡아 와야겠고. <웃음> <웃음> o h a y